이야기가 있는 산책길 이 안순 늘 평화롭다 늘 아름답다 섬처럼 놓여있는 진검다리 건너면 끝없이 들려오는 이야기 하품하는 들꽃을 지나 수다스러운 억새 곁을 지나 수십리 소문난 수수꽃다이그 향기 따라 걸어본다. 묵묵히 지켜보던 호수는 수억 광년 떠돌던 빛과 만난 기쁨을 반짝이며 나눈다. 걸음걸음 상쾌함이 묻어나는 이른 새벽 서울 식물원 산책길.